자 캠핑라이프의 새로운 런칭 메뉴 지옥 캠핑 낙곱새 전골 지옥 캠핑 낙곱새 전골이 도착했습니다. 아, 조리 순서 물을... 아, 이거는 물을 넣고 조리를 해야 되네요. 음,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는 어그 낙곱새의 경우는 채주가 나오기 때문에 물을 거의 안 넣어도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을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양파하고 파만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소스는 손바닥만한 크기에 소스 하나가 있고 음, 낙지와 곱창 이렇게 한손 정도 크기에 고 떡과 면사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제가 뜯어본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펜 중에서 이거를 조리를 담아서 가능할 수 한지, 그거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지금 열어본 거니까. 그래서 가상으로 이렇게 재료를 넣고 끓인다 했을 때 약, 약간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채소 같은 경우는 익으면서 숨이 죽기 때문에 음,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캠핑 준비를 하도록 하죠 적이다. 저기 내가 갈 곳은 적이다. 고요 아, 종이컵 반컵 정도로 물을 넣었는데, 어, 그거 이상의 물이 지금 채수를 비롯해서 낙곱새 재료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양이 웬만큼 됩니다. 저물 이렇게 많이안 넣었어요. 종이컵으로 진짜 반 컵, 그정도 넣는데 뻘쭉해지면 진짜 맛있겠다 어, 음. 어, 충분히 지금 맛은 나오고 있는데 물이 지금 좀 많아 자 이제 국물도 어느정도 졸았고 제가 원하는 그 적정한 수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물도 많이 졸았고요. 아,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졸여야지 제 취향에 맞는데 음, 지금 끓이기도 많이 오래 끓이기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식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국물은 합격. 떡도 충분히 지금 익었고. 보시다시피 양이 성인 손바닥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넉넉한 2 인분 그 정도 봅니다. 처음에 제가 물만 조금 반컵 정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건가? <웃음> 모르겠는데 음딱 그렇게 레시피가 딱 정량으로 정,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거기다가 내가 뭘 <웃음> 첨가하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먹어도 충분히 맛이 있다 진짜 뻥안재리고 이정도면 추천해주고 욕 안먹어 안먹을 음 그정도인것 같아요 우리 동네 이마트 <웃음> 조리식품 코너에서 사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다니까 진짜로 어 지금 밥이 두 공기 정도 분량이었는데 아, 다 먹었고요. 딱 맞네 밥에 딱 얹어서 이렇게 비벼먹기 딱 좋아. 아 그건 모르겠다. 내가 처음에 물을 안 넣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짜겠지? 음. 야, 지금 몇 시야? 아, 8시 반이네. 아, 술 먹기 딱 좋은 시간대죠. 야.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식사는 잘 마무리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살살 대충 치워놓고 아, 소주 좀 마시다가 아, 맥주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셔야겠다. 그걸 먼저 먹어야겠다. 어, 적당히 마시고 이거 다 마실거 아니에요. 이거 다 마시면 늘 기어다녀야 되니까 반정도 많이 먹어 야 봐야 반정도 왜 이걸 샀냐면 페트병이라서 깨지지도 않고 뒤처리도 용이하고 그래서 차라리 남기더라도 이거를 사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산 겁니다 자 오늘 밤에 <웃음>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어, 적당히 일찍 자고 아침에 또 강제 기상을 하게 될 테니까 일찍 걷어서 일찍 철수하고 빨리 이 캠핑을 마무리하는 걸로 Push. Oh